분반에는 어떻게 돌렸냐면 음. 흙을 8개를 채워놓고 통을 8개를 더 채워놓고 이거를 풀로 돌렸다. 짐없이. 음. <웃음> 오케이. 여행 가면서 그러면 노래 한 곡을 듣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박민성은 <웃음> 꼴등입니다어 그런 노래가 있었어. 박민성꼴 골등 54등 아. 박민성, 골등, 54등, 으악. 으악, 응. 음 <웃음> 박민성의 인생 숫자, 54, 으악. 와, 으악. 인생 숫자까지 해는거 봐. 박민성은 54등 할 인생, 으악. 내 귀. 근데 어쩌다 한번 54등을 안한 적이 있다. 그때는 360등을 했다. 아. 364등 아이가? 아니다, 354등이다. 악으 아, <웃음> <웃음> 물론, 353명 중에서 354등이다. 아, 평화롭다. 나혼남물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다. 레진은 동... 소모속도가 빠르긴 해도 금방 금방, 금방 채우 흙을 채워고 싶다 흙만 두개가 있으면 레진 여덟개 호나물 여덟개가 나와 동굴에 있는 이거 석주 다 없앨까 그냥 없애면서 흙 채워라 <웃음> 없애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있으면 그거 거슬린다 동굴 갔으면 라데라이트 좀켜 오케이 아, 알루미늄, 알루미늄 양산해놨 그, 근데 가는 길에 엄청 많아가지고, 개웃게. 어. 캐우다가 자원통 다 타면. 탄... 보라색 종기 나데라이트는 흔원신불리기에서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랑 진짜? 비슷한 경우가 있다 그... 뭔데? 박미성 꼴등에서 못 나온다 안돼 그 녀석은 없어져야 해 <웃음> 내가 없어지기 전에 너도 54등으로 만들어버릴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사악한 말 그래서 이 게임 감상이 어떻습니까? 괜찮은데 힘들다 앞 너무 하다가 좀 필요하다 앞뒤가 구별이 안돼 <웃음> 앞뒤가 <웃음> 박민석 4등 물론 54등 박민성이 5등과 4등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이유를 말하시오 뭔데? 5 4, 나, 5, 4 5 4 5 4악 내기 아, 그런가? <웃음> 입에서 피토가 나 올라간다 이미 나온것 같다 그런것 같다 마이크에 피 묻었다 <웃음> 마이크 피묻 이번에 들으실 곡은 아주 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제목 박민성의 등수 오 십사등 좋은 노래가 아닌 것 같다 <웃음> 내 친구는 존모니까 아, 저 노래 그거 같은데 약간 느낌 아, 맞다 야 그거 하실 분그 뭐냐 더 포레스트나 아니면 그거하고 비슷한 생존 게임 사실 분. 더 롱다크만 가 아이가 <웃음> 아니, 나 그거 그... 말고 그거 멀티 안 되니까 됐고 그... 나 그거하고 그것도 해보려고 했는데 뭐 와일드 에이... 에잇인가? 그게 뭔데? 생존 와일드 에잇? 어디서 본거 같은데 들어는 봤을걸 박민성 이번에 들으시고은 아주아주 좋은 노래입니다 제목 박민성이 꼴등하는 이유 뭔데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내 컴퓨터는 쓰레기 끝났는데 노래 다다 다 들었다 아, <웃음> 명국 아이가 5초 안에 어?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음. 민석이니 네 플래시 있는데 되지 않나? 응? 음? 아아 아, 되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놀고 있어라 그걸로 그걸로 못 만드는 게 없다 안타까.. 어, 다음은 이거 내, 뭐냐 엠.. 어. 엠.. 뭐식인데.. 준모 요.. 아이씨 복사한 요거 스, 한 검색해봐봐 스팀에서 스펠링 불러봐봐 저 쳐놨다 아나 지금 이거 캐면서 생각해보려고 E. M. P. Y. R. I. O. E. M. P. 누구 들어왔는데? 응상근 음, <웃음> 아스트로니아 할 사람? 민규 <웃음> 신곡 들어봤나? 뭐어 방금까지 들은 노래다. 여행갈 때 들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들으시고 신곡 박민성 내가 꼴등하는 이유? <웃음> 노래 음, 들어보고있습니다 음. 무척 짧으니 잘 들으시오 내 컴퓨터는 쓰레기 <웃음> 다 들었습니다 아예 <웃음> 좋은 노래 아닙니까 아 좋네요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박민성의 내가 꼴등하는 이유입니다 아잘 듣고 갑니다 응 음, 당근 그 다음 노래는 아. 박민성의 내가 당근을 싫어하는 이유입니다 응 당근 <웃음> 이 노래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팩트가 아니거든 요 <웃음> 일단 이거 캐스 미윤이 어디 박 바... 폰인가 보네 응. 아 그래 니네 씹고 왔는, 온 김에 클리 뜬거 같다 씹고 온 사이에 어 정답이다 <웃음> 어그 갑자기 디스코드에 나가준건데 니네 스스로 나간건 아닌거 같더라고 분명 씻고 온다 했는데 <웃음> 아 진짜다 진짜 당근 뭐라고? <웃음> 박민성의 나의 당근의 등수하는 저주를 노래로 나오고. 듣겠습니다 나는 54등 이 노래가 왜 좋냐면, 기가 썩어 들어갈 것 같거든. 그럼 구린 거 아니에요? 구린 <웃음> <굴인> 건 컴퓨터고. <웃음> <다 있는데. 웃음> 썩는 건 너희들의 기이다 어, 어쩌다 보니까, 야, 그거 뭐지? 라테르나이트인가? 이거 뭐야, 이거 이름. 라테나이트. 아무튼, 이거. 어. 여섯 개 모았다. 어, 갖고 온나. 통은 채웠지, 슬슬. 통? 어, 네개다 어... 채웠다. 어, 그럼, 온나. 내 우식 사등과 뭐라고? 엄마를 다 했다. 내 우식 사등과 54등과... 아, 진짜. <웃음> <웃음> 원국 원국자 원국자한테 혼났다 방금 부르다가 함부로 원국자 허락 없이 부른 거였다고. 어. 예. 입니다. 당근. <웃음> 당근. 당근. 당근. 아. 가 뭐야. 박당근. 어디갔어. 내 거친 등수와 불안한 등수와 54? 그걸 지켜보는 것 야, 악 떨어진다. 살았습니다. 죽었으면 욕했다. 그러니까 죽었으면 욕 나올 것 같다 지금. 지금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 살아서. 근데 이거 올라오는 길에 나중에 흙으로 좀몇개 붙여놔야 될것 같다. 어, 그러면 지금 통으로 메고 나가요. 그. 그 지형 도구 든 상태에서 알트 아이가 어 C하고 V도 되더라 그래? 음 그래서 걸으면서 태도 설치가 안된다 안 아야 안, 아, 아, 안 좋은거 같은데 통을 꺼낸채로 태도 설치하려고 C 누르면은 시막그 모드가 바뀌지 통이 태도 설치는 안된다 예형 예. 아니요 야, 야 나중에 니 올라가는 길에 좀 다듬어 놔줄 수 있나 여기 음, 난 그런거 잘 못한다 다듬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원래 그렇다 어? 어 없던데? 박민석은 54등 어 없더라 오 저기도 있네 그냥 지금. 무사 보다 깊은 나는 53등보다 못한 당근 53등보다 하나 못한 당근 노래가 너무 슬프고 좋다 서정적이다 <웃음> 서정적이고 준모적이다 준모적이다 어, 54등이다 이거 야야 야, 뭐... 덕꿈 문제점이 있다 여기 뭐... 땅이 이상해서 올라오다가 자꾸 얘가 미끄러 떨어진다 그건 점프 안하면 된다 올라오는 길에 점프를 하는... 점프 안하면 올라온다 <웃음> 어. 딜레마 그 자체다 이게 아까 얘가 마음대로 움직이다 그냥 떨어진다 참고로 그 미끄러지는 도중에 점프하면은 뭐야 뭔 소리야 박미성이 꼴등하는 소리입니다 음 그거는 맨날 듣는 소리라서 익숙할텐데 점... <웃음> 맨날 듣는 소리내일하는이 꼴등이 으악 으 떨어지지마 저엠페런건뭔가 한국어로 봐봐 그래서 얘기하는거다 이 다리가 죽음의 통나무다리다 죽음의? <웃음> 씨. 으악 또떨아 설마 내가 내가 올라오려고만 만들... 음. 응아 얘가 자꾸 떨어진다 가는데 왜그한다 그거 나도 전에 할때 존나 욕 나왔다 한번은 잘 올라왔는데 두번째는 못 올라가겠어 어쩔 수 없다 당근복기 지렌도 없지만 항상 기억할게 너는 54대 오 스타보다 깊은 떠나는 그대요 끄지 말아요 아니 안나 기억할게 내가 54가 되면 된다는 거이 뒤에 항상 미소 있었는데 그대 영원히 5 4대할수 없나요 근데 그 54등인게 설마 면접.. 면접 등이 54는 아니지? 예비 54에 인액 안돼 이건 너무 불행하다 그냥 놓고 94번 <웃음> 아 근데 지하탐 타 하다보면 가끔씩 고장난.. 고장난 제너레이터 뜨는데 몇번째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살아서 오세요 제발 심지어 <웃음> 테노도 떨어져서 나뒹굴러져있습니다 아니 <웃음> 어떻게 지형을 갈아엎었길래 <웃음> 아 근데 텅스탄은 어떻게 아 그냥 말해라? 조금만 움직이면 얘가 빨리 움직여가지고 떨어진다 얘 조작이 이상하다 그래 안 와질 일은 없는데 내가 방금도 올라왔는데 원래 그렇다 그러고, <웃음> 대답 안 됐다 그러는 거늘 그렇다. <웃음> 기억할게, 너의 그 모든 것, 사랑보다 기분 54등 네. 와와와 와. 안돼 입구에서 떨어졌다 와죽야 주... 근데 이거 야니 네 도와줄 수 없나 여기 와서 있 닌데 여기 그냥니그 네 동굴 을 알제 그.. 첫 번째 다... 동굴 어 다리 쪽에 와봐 잠만 잠만 태도 좀 들고 갈게 갈 거면 외나무 다리만 안 올라가진다 유일히 혹시 모르니까 태도 좀 들고 가야겠다. 아 근데 자원때문에 죽으면 그렇다 아이가 어, 어차피 다시 죽을 순있다소멸은안해 그래도 뭐같다 아이가 자원인데 그렇지 다시 주으러가야한다는귀찮는지아요맨 끝을 좀 편..편.. 편좀 다듬어놓을까 내가 아 이쪽길이 아이다 <웃음> 길잘못찾았다 그와중와 <웃음> 내가 빠질뻔했다 어야길 다듬었다 오 축하한다 됐다 올라올 만하다 이제 올라왔다 드디어 살아서 돌아왔다 내가 내가 살아서 돌아왔다 이제 여기에다가 자원을 놓으시면 그리고 또 나가야 또 들어가야 된다 저기 오. <웃음> 진짜 또, 또 들어가면 어떡하는데. 어, 아, 야, 여기 그거 있다. 어. 그냥 올라온다, 래 그래. 그거 잘못하면 태도 떨어진다. 그러니까. 오, 살았다. <웃음> 와, 조금만 덤졌으면 반대편으로 떨어질 뻔했다. 음, 진아 살아서 왔다 내가 살아서 왔다 어 여기도 꽃 피는데 이건 뭐야 뭐아 그건 일단 내려 두세 내가 선물 줄게 빈 통이라고 <웃음> 잠깐만 이거 다 빼자 어. 잘 구해왔지? 어. 말 구해왔네. 여섯 개 구해왔다, 이거 야, 니, 네. 큐 열어봐봐. 연 상태에서 위쪽, 니네 머리 위쪽 두개 있지 않나? 나데라이트. 아, 아. 두개 매달려있다. 아, 저거? 어. 저도 빼줄게. 어. 나 지금 통 꽂고 있었거든. 아, 여덟 개나 두고 왔네, 그럼 내가. 와나 배낭 가득 찼다야 야, 태... 테도 줄게. 오케이. 자 테도 두개 갖고 가라. 와어왜왜 왜 이걸 부섰지야 아이, 아이템 넣 기편이라고 내가 구덩이도. 아라데라이야야 <웃음> <웃음> 야, 테도 떨어졌다. 응? 테다나 굴러떨어졌다 재설치하면 된다 이렇게 재설치 되거든 네. 그냥 들어서 다시 옮기면 재설치 된다 혹시라도 테더 부수면 그냥 그렇게 해라 오케이 자 이제 라데라이트를 옮겨서 동행시킬 준비를 해볼까 여기 한방량의전력을처먹게야 아니 8개가 아니라 9개 들고 왔는데 많이 들고 왔네, 아이고. 엄청. 존나 많이 들고 왔네. 이 정도면은, 라데라이트 말고 딴 자원 찾아도 돼. 그럼 저 산을 담, 탐사해볼까저 산에. 아, 근데 라데라이트 하나 꽁쳐놔야겠다. 어딘가 쓸것 같다. 그 정도면 근데 충분히 많이 캐온 거, 아이가? 많이 캐왔지. 8 개, 9홉 개면 충분하지. 개수로. 땅 파다가 나와가지고 계속 했는데.